안녕하세요. 보험금 팔레방입니다한 보험계약에 장애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함께 규정시 중복지급 규정이 없다면 하나만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울산지법 2019 가소 209621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재판부의 판단 하나의 보험계약에서 장애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사망보험금은 사망을 지급사유로 하는 반면 장애보험금은 생존을 전제로 한 장애를 지급사유로 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재해로 인한 보험금은 당해보험계약에서 중복지급을 인정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중 하나만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합니다. 이 사건에서 피고는 망인의 장애상태를 1급으로 인정하여 2009년 6월 29일부터 같은 해 7월 3일 사이에 재해장애연금 일시금을 지급한 사실은 위에서 본바와 같습니다. 그러므로 원고들은 위 연금 수령 후 망인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하여 평일 재해사망보험금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.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재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. 관련 사례, 내용은 담고 왔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.